안녕하세요 오늘도 애견 미용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애견 미용은 바리깡 청소예요 클리퍼 청소를 하죠 오늘 배울 거는 미용은 아니지만 기초 단계인 미용을 하실 때 필요한 청소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바리깡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관리를 안해서 이걸 버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저렴하게 산 건데 쭉 써야 할거 아니에요 이거 같은 거는 이렇게 미용을 하고 미용을 했다면 여기 열었을 때 날이 빠져요. 날이 빠지는데 이렇게 분리를 됐을 때 여기 청소를 안 해서 여기에 털이 너무 껴가지고 안 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 고장이 났구나 하고 버리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미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리케이 클리너? 클리너 같은 거나 윤활 방청제. 두가지가 있을거예요 요거는 기본이라 이거는 살균이 되고 냉각제예요 말하자면 차가워지는거 클리퍼 자체가 미용을 하다보면 열이 나와가지고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클리너로 차갑게 해주는거고 이건 윤활 방청제인데 요거는 녹슬어을때나 아니면 녹슬어서 잘 안됐을때 부드럽게 해주는 기름같은거예요 기름이라서 뭐 녹이 쓴거나 아니면 수명을 연장해준다 이런 제품인데 뭐, 이거야, 가정에 당연히 없겠죠. 클리퍼를 구매를 하면, 이런 게 나와요. 기름이 들어있는 게 와요. 이게, 윤활 방청제예요. 이거. 이게 오면은, 이게 꼭한 개씩 들어있고, 작은 붓이 하나 또 달려있을 거예요. 붓으로 이렇게 털어내면 좋겠지만, 붓을 잃어버렸다 했을 때, 이 윤활 방청제로 클리퍼 날에 뿌려준 다음에, 휴지로 살짝 닦아주세요. 수명이 연장이 되고, 쓰실때 더 오래 쓰기도 해요 날을 이렇게 누르면은 열려요 열리는데 이 안에 털이 낀단 말이에요 이 안에 털을 빼주면 돼요 그래서 고장이 났다 했을때 한 번씩 이걸 청소를 해준 다음에 안된다 했을때는 날만 사면 되는거고 다리끈 전체를 다살 필요가 없어요 그 인터넷에 이 날의 이름이 있으니까 이건 리케이 TC-1000인데 이 날에 이름을 쳐서 날만 사면 돼요. 그러면 더 저렴하기도 하고 또 오래 쓸 수도 있고요. 청소를 여기까지, 여기까지 모두 이걸 뿌려서 다 했다면은 닫아서 사용하시면 되고 청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리깡을 사면은 이런 게 와요. 되게 기름이 많아요. 뭐 제가 관리를 못한 것도 있는데 이게 오면 항상 이렇게 터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있으니까 이걸로 한두 방울. 이게 에 묻혀져요 휴지로 털을 모아서 닦는다든 듯이 아래로 살살 씩 아래로 쭉쭉 닦아주세요 내 강아지만 쓰는 거긴 하지만 이 수명이 있어야 오래 쓰니까 이렇게 관리 한 번씩 해주면 좋아요 그대로 쓰면 잘될 거예요 이것까지 안된다 했을 때는 사는 거고 전에 한번 청소 한번 해주면은 털빠질거예요 털이 있어서 막혀서 잘 안될수도 있는거고 떨어뜨리면 날이 나갈수도 있어요. 이런거는 한번 떨어뜨리지 말고 조심스럽게 한번씩 써주세요. 뭐 오늘 가르쳐드린 미용은 미용은 아니지만 기초 팁을 알려드린거예요 기초적으로 집에서 미용을 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린거니까 가리깔 청소 한 번씩 같이 하시고 그 다음부터 미용 같이 잘 해주세요. 지금까지 이또인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